안녕하십니까 TV공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양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다가구가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가 있고 옥상에는 통신안테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매매할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상가 건물과 e b 건물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조그 t of a little bit of a l 앞쪽에는 큰 도로가 있으며 주변에는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앞쪽입니다. 현재 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주인 세대는 거실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건물과 높낮이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건물 외부입니다. 관리 상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선보다 여러 대를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층입니다 1층 현관에 cctv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 여러가지 비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cctv 가 있습니다 문은 자동 현관문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새가구가 있고 왼쪽에도 새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2층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새 가구, 왼쪽에 새 가구가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층에는 왼쪽에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네가구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창문이나 계단 같은 곳에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통신 안테나가 많이 있습니다 SK,LG,KT 휴대폰 안테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덕 축구장이 아주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옥상에는 방수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양덕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포항 시내버스 차고지가 보입니다. 이 방향이 현재 남양입니다. 건물이 앞쪽 건물보다 약간 높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상에 통신 안테나가 많이 있어 원룸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할 만큼 수익률이 좋은 곳입니다 옥상도 아주 관리가 잘된 상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 상가 내부 사진입니다.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어. 안에서 직접 촬영을 못 했으나 공실 일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에는 공실이 없어. 공실일 때 사진을 촬영한 원룸 사진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31제곱미터 1 3 1페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717제곱미터 2 1 7페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이며 17가구가 있습니다. 제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대장상 2013년 1월 3일입니다 주차는 건축물대장상 1세대이지만 주변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1층에는 계단실 3평과 소매점 62.15제곱미터 19평이 있으며 2층에는 다가구 주택 264제곱미터 65평 원룸 4가구와 정투룸 2가구가 있습니다. 3층에는 다가구 주택 214제곱미터 65평입니다. 원룸 4가구와 정투룸 2가구가 있습니다. 4층에는 다가구 주택 215제곱미터 65평이 있습니다. 주인세대와 원룸 두가구, 미니투룸 두가구가 있습니다. 옥상에는 LG, SK, KT 휴대폰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 전체 보증금은 1억 4천0만원입니다 다가구에서 월세가 512만원이 나오며 관리비가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옥상 안테나는 연간 470만원 받으며 월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39만원입니다. 전체 월수익은 611만원입니다 주인세대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주인세대 방향은 거실 기준 남량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3년도 1월 3 1일이 가능하나 주인세대에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이사는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정화조는 하수처리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억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4100만원이며 현재 대출금은 3억 3천만원입니다. 실제 투자액은 5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연수익률은 대출을 제외하면 연 8% 이상 수익률이며 대출을 포함할 경우 연 10% 이상 수익률이 됩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 지목 공인 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 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 1 0 2 4 8 7 0 0 2